아파죠또 참았죠 나만 보고 살았죠 하나 둘씩 그 세월이 흰머리가 됐네요 영화 속 영웅처럼 커부 꿈에 안길 만큼 작아졌죠 작고 고운 손 이제 굳은 살배겨 위로를 못 받고 있네요 그렇게 매일 강해져야만 해서 편하게 울지도 못했죠 엄마 미안해요 아프지 마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 줬죠 늘 혼자였죠 눈물도 많이 흘렸죠 엄마 사랑해요 그대 마음이 지 써요 그 여린 마음 다치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요 웃어봐요 가끔씩 그리워요 나론 내던 당신이 했던 그대 지난 세월과 함께 조금씩 약해져 가네요. 야속하게도 기다려 주지 않죠. 흐릿한 추억만 남긴 채, 엄마, 미안해요. 아프지 마요. 항상 같은 자리. 내가 지켜줄게요 오, 웃어봐요 세상이 막막해질 때면 나 투정 부리며 밀어냈었죠 내 맘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대 가슴에 상처를 냈죠 고마워요, 내 엄마여서 나무리 어른이 되어도 울고 싶을 땐두팔 벌려 날 토닥이며 위로했죠. 함께 웃어봐요 고마워요 내 엄마여서 내가 지켜줄게요 사랑해요